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코골이 무흡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올라온냐 보면 은 4월 26일 날 며칠 됐네요. 코골이 무흡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인데요. 제가 밤에 코골이 무흡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좀 시끄럽게 코를 걸고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MT를 간다고 하네요. 아. 제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라서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걱정 좀 됩니다. <웃음> 그 MT 가기 전까지 코골이 뭐업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요. 아,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몰라. 간단한 방법이요? 네. 아니, 봐봐요. 4월 26일이면 MT가 가려면 며칠 남았겠어요? 뭐 2, 3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엠지 가겠구만 보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십면을안 그래.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숨을 안 쉬면 돼요? 잠을 자지 마 엠티 <웃음> 가면 놀아야지, 잠을 왜자 <웃음> <웃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엠티를 <웃음> 가면 은 잠을 안 자면 됩니다 하긴 젊을 때는 꾸고리때문에 창피한 거죠 그렇죠. 쪽팔린 것지. 응, 쪽팔린지. 이제 여학생이면 더 이제 더 그렇죠. <웃음> 혹시 질문한 사람이 여학생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음. 어,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음, 음, 음. 근데 요새는 남자들도 젊은데 막 고글 광하면 되게 뭐 좋게 보일 은는 없어요. 신경 써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쁘고. 잘생겼다고 하는 게 요즘은 얼굴 작고, 목 크고, 음, 보이네. 키 크고, 음. 그냥 목 길고, 음. 굉장히 하얀, 여리, 여리여기하게 되게 음. 귀엽게 생겼다, 음. 남자건여자건 음, 음. 쭉쭉 잘 빠진 나이. 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지, 길게 저한테. 쭉쭉. 예. 그래서 되게 아, 이미지가 그런데 밤에 잘때대성을이 <웃음> 복구멍에서부터 나온다고 보면 이제 이미지가 망가지긴 하죠.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이 이 젊은 친구들은 갑자기 대학생이 되자마자 코를 본게 아니고라는 그렇죠, 그렇죠. 어릴 때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코골이가 있었고 어, 호흡이 음. 정상적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구강 구조가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러해서 키가 제대로 안 커서 음. 아담자이가 됐을 수도 있고 음. 이미 어릴 때부터 이 호흡과 수면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서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그랬는데 음. 갑자기 창피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음. 잘 일이 생기기 때문에 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가고 했을 텐데 그때는 뭐 남녀랑 같이 앉아 잖아요 대학에 엠또또 요새 애들도 대학 가면 MT 가면 그렇게 한대다술 먹다가 밤새 거기서 뻗어갖고 자고 그럴까요? 안 요새는안 그럴 것 같은데 <웃음> 그럼 큰일 나지 않을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웃음> 아, <웃음> 요즘 MT를 안 가봤어요. 에이. 어쨌든 그렇다면 이미 학습의 문제도 있었을 거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꽤 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 맞아요. 어,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오는데 항상 <웃음> 하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 음. 아.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음.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지금 이 학교 말고 좀더 좋은 어, 학교, 학교. 음. 좋은 학교 말고 성경, 학교? 성적 성은 학교, 어, 어. 음. 좋은 학교는 자기한테 많은 학교 좋은 학교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죠. 음. 어쨌건 이미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젊은 친구들의 고구리나무 음. 그다음에 코를 안고는 호흡곤란 음. 이런 것들은 음.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친구가 말한 MT가기 전까지 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음. 불가능하다. 음. 불가능하죠. 그래서 잠을 자지 말한 조망을 내는 거고요. <웃음> 어, 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드줄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음. 뭐 2, 3일 내로는 뭐 방법 이 음. 불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런다고 해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뭐 이상한 기부 해갖고는 음. 별... 그냥 한번 쓰려고는 뭐... 엠티가서 어, 음. 한 번만 딱 쓰려고 생각하면 모를까. 네. 근본적인 치료되지 않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음. 그것도. 엊그제 오신 분이 홈쇼핑에서 그거 샀다가 음. 저희가 이빨이 아픈 데도그건참 찾고 썼대요. 음. 근데 이제 이빨이 다안 맞아 버리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고. 아유, 그거 어떻게 해? 그 업체는 그거 뭐 팔아갖고. 그게 굉장히 의료기기로 이제 등록했다가 막 광고를 했는데요. 음. 그런 부작용 사례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 문제가 있는데 보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걸리거 그러게 있어요. 임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네. 대충 어, 원리만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의료기로 허가를 받아갖고 네. 했으니. 그러면 홈쇼핑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홈쇼핑의 신뢰도도 문제고 네. 다시는 그런 상품을 홈쇼핑에 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그런 상품들은 사실은 홈쇼핑에 하면 안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